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소나타 DM8 순정 전방센서 장착입니다 전방 센서가 빠진 채 출고된 등급으로 프리미엄 패밀리 이상에서 전방 센서인 주차거리 경고 옵션이 추가됩니다. DM8은 8인치와 10.25인치 두 가지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는데요. 10.25인치 디스플레이에서만 계기판과 동시에 전방 센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옵션 차등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8인치로 계기판에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준비한 부품들은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차량 색상과 타입에 맞는 센서들입니다. 전방 센서 버튼이 포함된 콘솔 스위치입니다. 전용 와이어링이며 방수 커넥터를 이용해 잭바이잭 방식으로 만들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탈거시 흠집을 방지하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센서 크기에 맞게 홀 가공을 해줍니다. 센서 전용 브라켓을 범퍼에 튼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열융합을 통해 범퍼와 한몸이 되며 차후 정비가 필요할 경우 간편하게 센서를 탈부착할 수 있게 작업하였습니다 단순히 글루곤으로 고정하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게 센서를 잡아주고요 와이어링을 장착합니다 작업이 끝난 범퍼를 다시 장착해 주고요 전방 센서 와이어링과 차체 쪽 배선은 방수 커넥터를 사용해 잭이잭 방식으로 연결되며 커넥터만 분리해주면 쉽게 범퍼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전자식 기어 스위치 여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신품 스위치로 교체한 후전목 센서 구동에 필요한 배선 작업을 진행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감지거리에 따라 계기판 그래픽 및 스피커를 통한 신호음을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좌측, 중앙, 우측 모두 잘 작동하며 후진 시에는 전방, 좌, 우측 센서만 작동하게 됩니다. 감지거리는 최소 30cm에서 최대 1m입니다. 전방 센서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콘솔에 위치한 스위치를 통해 언제든 오프할 수 있습니다. 센서 4개 모두 깔끔하게 장착되었네요. 센서는 범퍼 2개 그릴 2개 총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DM8 순정 전방센서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